엉덩이 엉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음. 오늘도 함께하는 유라레TV의 유라레 <웃음> 유라리TV의 <웃음> 유라리입니다. 네, 요즘 많이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좀더 많이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들 잠깐만. 유라리 TV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은 여성분들이 볼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는 방문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성분들도 봐주세요. 많이 볼거리들이 많아요. 맛있는 맛집과 멋진 또이 모습으로 <웃음> 운동하는 컨텐츠들이 네. 많습니다. 자, 오늘은 유라리아 함께 홈트, 집에서 할수 있는 가슴 운동 중에 푸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쉬업을 집에서도 하는데 대부분이 잘 못해요 궁금해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푸쉬업에 대한 거 여자들도 꼭 해야 되느냐 여자분들이 아, 꼭 해야 되느냐 질문이 많았어요 어 여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필수는, 필수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가슴이 우리가 안쪽에 이렇게 바깥에 지방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조금 얘네가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응. 티가 안 나고 또 혹시나 가슴이 근육이 커져서 얘가 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 근육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고. 근데 약간 요 위쪽에 가슴 위쪽에 쇄골 쪽에 이쁜 라인을 만들고 싶으면은 위 가슴 운동을 하시는 건 좋아요. 잉클라인. 네. 푸시업으로도 잉클라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슴이 커지나요? 가슴 운동하면? 가슴이 커지는 거는 병원에 가야지. <웃음> <웃음> 그렇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인데 푸시업할 때 여성분들이 좀 좋게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거는 네. 이쪽에 팔과 네. 이쪽에 이제 그 지방을 조금 더 겨드랑이 쪽에 빼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 그 여기 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운동을 하게 되면 음. 푸시업할 때 이렇게 잘 늘리면 음. 그래 단축을 쭉잘 갖고 오게 되면 은 지방을 뺄수 있어요. 탄력을 줄수 있죠. 그러니까 가슴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가슴의 라인을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흉곽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어,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잘하셔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저는 바닥에 있고 유라 씨가 이렇게 탁자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탁자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안정된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푸시업은 다리를 쭉 펴서 발목부터 어깨까지 일자를 만드는 게 기본이죠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고 푸시업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리, 다리 쫙 피고 한번.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발목부터 무릎, 힙, 어깨까지 이렇게 일자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살짝 내려가서 이 오케이, 오케이. 정도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엉덩이가 뜨지 않게 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손목은 자얘를 이렇게 돌려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모양을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래야지 얘가 팔꿈치가 이 손목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요 방향대로 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너무 이렇게 일자로 됐다 그럼 얘가 일로 나가야 되는데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요 관절에 그러니까 는 항상 이 손바닥 방향 반대로 팔꿈치가 갈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 힘들죠 아예 네. 설명이니까 무릎 꿇고 한번 해볼게요 내리는 위치는 이 손목 손목 있는 데가 벤치 프레스로 했을 때는 바위 위치예요. 이 상태인데 내 가슴 중간을 요 부분에다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힘드니까는 가슴은 요 아래로 가고 여기가 어깨로 오는데 그러면은 운동이 별로 안 됩니다. 가슴 운동이 네. 자요 위치로 한번 내려볼게요. 가슴 운동을 가슴을 하나 좀더 내리시면 더 내리고 둘 그렇지 <웃음> 셋넷 <웃음> 일단 일자로 이렇게 통으로 움직여야 돼요 올라갈 때 엉덩이가 떠 있지 않게 이렇게 같이 상체랑 엉덩이랑 같이 내려가줘야 돼요 비율이 아... 쭉 어, 보통 엉덩이가 뜨는 실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통으로 자, 더더더좀더 더, 더. 더 내려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아홉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를 내려갈 때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어깨가 뒤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이 별로 안된 거예요 그럼 어깨랑 팔을 많이 쓴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내려갈 때 얘가 어깨가 이렇게 뒤로 밀려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흉근이 이렇게 늘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때 앞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여기가 근육도 생기고 지방도 좀 없앨 수가 있어요 항상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이 접히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항상 나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은 어, 가슴을 많이 못 쓰는 거고 가슴을 대운 걸 늘려서 뒤로 어깨가 쭉 그렇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다시 어깨가 뒤로 왔다가 쭉 그렇죠 내려갈 때 조금 천천히 얘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그렇지 하나 쭉 어깨가 뒤로 쭉둘 얘를 늘리고 셋넷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속 일자로 위지를하셔야 돼요 엉덩이가 들리지 엉덩이도 같이 내려가 줘야 돼요 자, 엉덩이도 같이 내려가지고 올리고 자두 개만 더 하나 오케이 자여서서형형작작 지금 현재 이거는 정자세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몸 쪽으로 붙여요. 그러면 은 똑같이 내리면 은 삼두 운동이 더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얘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몸더 붙여도 돼요. 이거를 몸 쪽에 더 붙여서 그렇지. 하나 이렇게 되면 삼두가 더 많이 쓰여집니다. 둘둘 어. 둘. 조금 더 내려갔다가 얘는 가슴보다는 조금 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 3두에 내려갈 때 3두에 자극이 갈 거예요. 쭉. 자, 두개 더. 쭉. 하나. 오케이. 자, 두 번째 변형 동작. 자, 이번에는 푸시업으로 조금 더 어깨를 많이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자세에서 조금 더 이제 바깥을 벌리고 내릴 때이 손목의 실을 어깨를 내리면 돼요 가슴으로 열로 내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어깨를 내리면 돼요 그리고 아까는 힙이 같이 내려갔는데 는 힙은 내려가지 않아요 힙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어깨만 내려가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한 힙을 들고 힙은 힙은 자 여기서 고정 자 위에서 고정 여기서 자 내려갈게요 하나 그렇지 또더 내려갈게요 그렇지 하나 힙은 많이 안 내려가고 어깨, 상체만 내려가 주는 거였죠? 둘, 셋 이렇게 되면 윗가슴과 어깨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힙은 안 내려가고 상체 위에만 자 어깨 쪽만, 상체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더 쭉쭉 내려가 봐요, 내려가 봐요, 내려가 봐요, 내려가 봐, 봐, 봐 올라가야지 마지막 두개 눌려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너무 오케이, 힘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내려갔다 못 올라오면은 실패 지점까지 간 거예요. 잘한 거지. 네. 어, 어. 앞에 했던 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적은 횟수에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아. 무조건 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잘했다 생각하셔도 돼요. 어 내가 정확하게. 운동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개수가 적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개수가 적으면서 다른 데가 아프다. 그거는 퉁망.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근데 이거는 워낙에 여자들은 미는 님이 약하잖아요. 응.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저는 다 피고. 아니 한 손으로 하는 것. 한 손으로. 하나, 둘, 셋. 아어할한 손은 우리네요 한 손은, 무리네요, 한 손은. 어. 자, <웃음> 아 힘들어 자 여러분들 집에서 어 여러분들 <웃음> 집에서, 오늘 뭐였지? 푸시업. 푸시업을 프시업. 알려준 홍언니였습니다. 어, 아, 정신없어. 어,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어, 뭔 소리야. 지금까지 아, 홍언니 네. 채널의 홍언니였습니다. 유라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